한국인들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 중국의 난징 대학살과 유럽 홀로코스트의 장본인들이신가요 한국인 조상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민사학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식민사학자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하는 한국인들을 배타적 민족주의자나 침략적 민족주의자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은 남을 침략하여 짓밟은 일본인이나 독일인들이 들어야 마땅한 말로 짓밟히고 역사를 왜곡당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죄가 있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한것 뿐입니다. 한국인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행위는 전범국 일본이 전쟁 가는 국가로 개원하려는 행위라거나 히틀러가 병사를 사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도를 당한 선량한 시민이 이런 것을 되찾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이것을 비난하는 강도는 피해자더러 가족주의라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